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여러 드라마에서도 관심을 받아 자폐증이란 말로 소개가 여러 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폐증이란 어두운 어감 때문에 요즘은 이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명명된 단어로 쓰고 있죠. 영어로는 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터이즘의 준말로 자기주의라는 강한 어감 때문에 앞으로 단어 순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폐스펙트럼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소통이 어렵고 또 반복적 행동, 특별한 관심거리와 감각적 자극에 특이적 반응을 하는 신경발달장애 범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뇌피질에는 에스트로사이트라는 별아교세포와 마이크로글라이어라는 미세아교세포가 훨씬 많습니다. 별아교세포는 cns 중추신경계의 뉴런 신경세포를 영양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미세아교세포는 뇌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미리 차단을 하는 경찰과 같은 세포이죠 그래서 간호세포와 경찰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이 자폐스펙트럼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뇌피질 아래쪽에는 미러 뉴로 시스템, 거울 신경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신경 시스템이 대발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울 신경 시스템은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생각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체제인데, 전두엽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프론탈 자이레스는 언어 영역을 담당을 하고, 두정엽의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프라이탈 로브는 눈치 감정 영역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떨어져 있어서 언어에 대한 발달과 눈치에 대한 발달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감정을 주관하는 변형계 림빅세스템 발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많이 발달돼 있지만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것이 서툴고 뇌에 있는 세로토닌 이라고 하는 안정 호르몬이 뇌에서는 떨어져 있고 오히려 혈액에 좀더 많이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하수체에 후엽이 발달이 떨어져 있어서 옥시토신 분비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옥시토신이란 것은 타인과의 연결감을 부르는 것인데 감정에 대한 림빅 시스템과 뇌하수체 후엽으로 인한 타인과 소통이 떨어지다 보니 사회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손해의 발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특히 펄킨지 셀이라는 손해의 운동을 담당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행동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측두엽 발달이 떨어지 있는 우 많은데 측두엽은 소셜브레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사회적 영역을 관장하게 을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나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측두엽 발달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뇌 구조가 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까요? 왜 이런 자폐 스펙트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책에는 수많은 원인들을 예상해 보고 또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추측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의견에서는 먹는 것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자폐스펙트럼의 70%가 장문제를 달고 있습니다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장염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장문제라는 것은 그전 영상에서 소개 드린 장림프 오염이 될 것이고요 이 소화기의 림프 오염은 식품 첨가제 라든지 어떤 우리가 먹는 중금속 유해 물질들이 계속 입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장의 림프 오염을 유발하게 되었고 그것이 심해지면 장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 있는 글그 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뇌에 있는 글그 림프 시스템은 뇌를 청소해주고 정화를 해주고 그 찌꺼기를 내다 보내는 뇌의 하수고 같은 곳인데 이런 글리프 시스템이 오염될 때는 대부분 뇌에 있는 BBB 라는 Blood Brain Barrier 라는 이 혈관 내 장벽을 뚫고 가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BBB를 통과하는 것이 예를 들면 신경증신과 약물이라든지 커피 같은 각성을 일으키는 카페인 음료라든지 통증을 많이 못 견뎌서 마약 진통제를 많이 맞는다든지 조영제 라든지 아니면 중금속 물질들이 입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타고 올라가서 BBB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BBB가 열릴 수 있는 상태인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저주파, 아니면 방사선, 이런 것을 많이 받게 되는 지역이 있다면, BBB가 열려서 글림프 시스템이 오임이 되고, 글림프 시스템이 오임이 되면, 뇌에 있는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오랫동안 뇌에 오염을 일으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 구조를 바꿀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런 뇌 구조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의 뇌 구조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콜라를 많이 마실수록 그리고 신경정신과 약물이나 마약 진통제를 많이 맞을수록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비비를 통과하는 알콜이라든지 니코틴 같은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특히 임신 중에 있을수록 그 아이는 자폐스펙트럼의 뇌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임신성 당뇨가 있을 때 또는 고령에 결혼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결국 장문제로 인해서 림프 오염이 되었고 그것이 글그 림프 시스템을 자극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고 고령이란 것은 BBB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유전입니다 아무래도 자폐 스펙트럼을 타고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게 되면 유전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인 것이죠. 그뇌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내다 보니까 유전 성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엄마와 아이 관계의 심리관계, 애착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생활로 너무 바빠서 돌볼 겨를이 없다. 결국 관심을 줄 수가 없다 하면 아이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의 관심을 안 받고 스스로의 세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과 유전과 심리 이세 가지가 자폐스펙트럼의 뇌구조를 바꿀 수 있는 3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폐스펙트럼이 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뇌 구조가 바뀌면 인식체계가 달라지고 사고체계가 달라지고 행동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글림프 시스템이 오염되어 있다보니 뇌 안에서 찌꺼기 청소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교류를 할 시간보다 자기 안에서 청소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발달돼서 우리 몸에는 콜티졸이 훨씬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 바깥에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려는 시각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바로 후두엽에 있는 시각적 사고를 가지고 바로 전두엽으로 사고 판단을 하도록 전두엽과 후두엽의 신경회로가 과신경회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감각에 예민할 수가 있죠. 형광등 소리 라든지 특정 주파수에 예민해 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릴 때 트라우마와 관련되어서 어릴 때안 좋았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될 때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감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체계 생각 체계도 좀더 감각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보는 것은 이미지로 기억을 많이 하고 색깔로 기억을 많이 하고 또 듣는 것은 소리로 많이 기억을 하고 포로는 냄새로 맞는 것으로 어떤 기억을 하는 그런 감각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선택 사고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특정 관심 분야에만 굉장히 집중을 해서 엄청난 선택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는 뛰어난 전문가가 되지만 나머지에는 좀 서툴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적 사고를 해서 어떤 그림에서 아니면 어떤 글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고 체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은 이성적 언어를 주로 쓰고 반향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행동도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손을 긁는다든지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누른다든지 이런 반복적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항상 자기만의 루틴으로 어떤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교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게 힘들어서 이런 사교성을 발달시키려면 연극을 배우듯이 이런 사교성을 발달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폐스펙트럼이란 것은 다른 사람과 내 구조가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 질환이 다 다르죠 내가 장이 안 좋다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똑같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죠 자폐스펙트럼도 뇌 구조가 좀 다른 일반인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폐스펙트럼이 모든 자폐스펙트럼 분들을 대표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 봤을 었 때는 자폐스펙트럼은 사교성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타인과의물들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세상에 빠져 있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존중을 하면서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